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피치, 모음, 볼륨 이세 가지를 조절하여 고음과 가성을 만드는 윤상갑상근과 두성과 믹스보이스를 만들어주는 피혈근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치에 대한 감각을 이용해서 흉성과 가성의 비율을 조절하여 믹스보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피치란 플레이스먼트로서 아주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먼트는 소리가 어디에 위치된 듯한 감각을 말합니다 피치는 소리의 위치에 대한 감각 중에서 높낮이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음악에서 피치란 원래 도레미파솔 같은 음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소리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대가 짧고 접촉면적이 넓은 흉성을 사용할수록 저음역대가 풍성한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슴 쪽, 즉 아래쪽에서 울림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을 피치가 낮은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반대로 성대가 길고 접촉면적이 적은 두성 혹은 가성을 사용할수록 저음역대가 부족한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머리쪽, 즉 위쪽에서 울림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을 피치가 높은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피치에 대한 감각을 이용해서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1층에서 왔어요 라는 건데요 가장 낮은 층에서 가장 높은 층까지 피치를 올려가며 한 층씩 올라가 보는 거예요 1층에서 왔어요 2층에서 왔어요 3층에서 왔어요 4층에서 왔어요 5층에서 왔어요 6층에서 왔어요 7층에서 왔어요 8층에서 왔어요 9초에서 왔어요! 10초에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1층에 가까울수록 흉성에 가까운 소리인 거고, 10층에 가까울수록 가성에 가까운 소리인 거죠. 제가 문장을 좀더 길게 만들어서 다시 해볼게요. 흉성으로 시작해서 라이트한 믹스 보이스와 두성을 지나 가성으로 소리가 바뀌는 걸 느껴보세요. 1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2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3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4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입니다. 5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입니다. 6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입니다. 7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입니다. 8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입니다. 9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입니다. 10층에서 왔어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입니다. 자 어떠세요? 피치가 낮을수록 흉성의 색깔이 강하고 피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라이트한 믹스 보이스와 두성을 지나 가성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셨나요? 즉, 흉성에서 가성으로 소리가 섞여가는 질감을 느끼셨나요? 잘못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셔서 그래요 자, 다음은 피치와 성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믹스 보이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건 믹스 보이스인가요? 상당히 흔하게 볼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그라데이션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색은 무슨 색이죠? 네 바로 회색이죠. 그렇다면 이 색은요? 또이 색은요? 모두 회색이죠. 좀더 자세히 말하면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그리고 흰색에 가까운 회색 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방금 말한 회색이 바로 믹스 보이스입니다 흉성의 질감과 두성의 질감이 섞여 있는 소리를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 거죠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있는 모든 색을 회색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듯이 흉성과 가성 사이에 있는 소리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믹스 보이스라고 할수 있는 거죠 흉성 믹스 두성 이렇게 소리의 구간을 나눈 것을 성구라고 하죠 여기서 성구를 더 나누면 흉성, 흉성 믹스, 믹스, 두성 믹스, 두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위아래로 더 확장시키면 프라이, 흉성, 흉성 믹스, 믹스, 두성 믹스, 두성, 가성, 휘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더 나누고 싶으면 더 나눌 수도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믹스다 이건 흉성 비율이 높은 믹스다 이건 두성 비율이 높은 믹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피치에 대한 감각을 이용해 성구를 조절하는 능력인 겁니다 다시 말해 흉성과 가성의 비율을 조절하여 다양한 질감의 믹스 보이스를 컨트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성은 피치를 높게 가져가야 하죠 <웃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피치를 낮게 가져가면서 가성을 내려고 하면 <웃음> 이렇게 성대 뒤쪽을 벌려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렇게 흉성으로 말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목소리를 깔아서 낸다 라고 표현하죠. 소리가 좀 가벼운데 아래로 눌러서 내보자 라는 표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가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목소리가 위에 떠있다 라고 표현하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걸 우리는 소리를 띄워서 낸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것들 또한 모두 피치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평소에 말하는 목소리를 180도 바꾸는 겁니다 평소 말하는 목소리가 흉성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피치를 높여서 가성의 비율이 높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반대로 평소 가성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피치를 낮춰서 흉성의 비율이 높게 말하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이 연습 방법을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최소 일주일만 노력해보면 체감이 될 정도의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피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나머지 모음과 볼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르지 말고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입 안에 계란이 하나 있는 것처럼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요. 플레이스먼트에만 100% 의지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건 19세기 이전 보컬 트레이닝 기술에 멈춰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트레이너들이 사용하고 있고 가창에서도 스피킹에서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적용시켜서 한번 연습해보시고 헷갈리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놓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놀러오세요. 노래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고 무료로 피드백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